기타 녹음을 하는 방법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앰프에 기타를 연결하고 그 소리를 마이크로 다시 수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런 앰프들을 마음껏 울렸다가는 바로 근처 파출소에 연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가상의 앰프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있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보자면 AXE 프랙탈이나 캠퍼, POD 라인식스 같은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들이 있고 기타릭, 바이어스 같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홈 유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과연 프로 현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지와 그리고 집에서 기타 녹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팁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본 영상보다 더욱 재미있는 쿠키 영상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기타 녹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앰프 녹음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프렉탈이나 뭐 캠퍼 음. 이렇게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들 쓰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데 꽂아서 네.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들 네.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기는 해요. 네. 기타 녹음의 달인 메탈 김현승 감독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메탈 거음 많았고 <웃음> 일 떨어진다니까. 버넘. 근데 기타 녹음 진짜 네. 오래하셨고 네. 그다음에 형님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기타 톤이 되게 좋다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어떠세요? 상황이 되면. 네네. 앰프로 받는 거를 전 추천하고요 음. 저도 즐겨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편리성이 조금 더해지면 음. 캠퍼나 음. 프랙탈도 좋아요 어. 이거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음. 앰프 시뮬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제 경험상 앰프로 받은 소스들보다 캠퍼나 프랙탈이나 앰프 시뮬로 받은 소스들이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니까 막상 이제 음. 후반 작업에 들어가서 네. 음악에 이제 묻히기 시작하면 음, 음. 뭔가 이렇게 뒤로 막 밀린다거나 뭐 이렇게 잘안 섞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이게 뭐 하이를 좀 올려준다거나 음. 앰프로 받은 건안 그래요. 하이 올리면 쭉쭉 다 같이 올라가고. 음. 하는데 앰프 심율이나 음. 프랙탈이나 캠퍼로 받은 것들은 음. EQ를 넣으면 뭔가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이 있어요. 정보량 자체가 음, 이렇게 음. 약간 더 부서지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로로만 들었을 때는 음, 좋아요. 어 차이 없네 괜찮은데. 어, 그럴 수 한데? 어 그리고 나도 음. 얼핏 듣다가 뭐야? 똑같네. <웃음> <웃음> 어, 이런 생각할 때가 네. 되게 많은데 네. 막상 이게 묻혀서 거기에다 음. 가공을 하다 보면은, 그쵸. 어, 내가 들었던 그런 정보량과 해상도가 되게 무너지네라는 음, 음.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믹스 얼마나 잘 묻느냐, 그렇 문제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력이 된다면 앰프를 음. 실제로 녹음을 받는 게 네.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음향기계에서 가성비를 따지듯이 작업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흐름이라던가 편의성을 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앰프 시뮬레이터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좋아요 네네 저도 가끔은 상황에 따라서 음. 앰프 시뮬 쓰는 경우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앰프로 녹음을 받아놓고도 앰프 시뮬을 같이 섞어가지고 톤을 네. 만드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음, 그렇게. 네네. 네네. 저는 뭘 이렇게 섞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한 가지로 딱톤 정해서 가는 <웃음> 타입이라 한 눈만 잡는다. Bernaldo. <웃음> DI의 <웃음>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완전 중요하죠. 사실 생각보다 이 DI 트랙들을 음. 서브로 녹음을 받아놓는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DI란 생명보험 같은겁니다 생명보험 같은거 <웃음> 너무 적절한 말인 것 같아 요 너무 적절한 말이야 진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요. 그때 DI가 아 당신을 구해줄 <웃음> 어. 겁니다 와 하늘에서 동압종내려오요 어. DI 트랙 없으면 네네. 일이 두세 배로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DI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또 DI만 있으면 되죠 뭐 그렇지 그냥 컴퓨터로 바로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 크게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네. 본인이 엠프시뮬을 건 소스가 있으면 안건 소스도 항상 같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이제 뭐 프렉탈이라던가 캠퍼라던가 음. 하드웨어 앰프 시뮬레이터를 쓰시는 분들은 음. 반드시 DI 트랙을 하나 보험으로 네, 그렇죠.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DI라는 게 결국은 신호가 두 개로 나뉘니까 네. 한번 쳐도 네. 동시에 두 가지 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하드웨어로, 하나는 네. 바로, 음. 인터페이스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가는 이 소스 자체가 이제 보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주는 좋아 근데 음. 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DI가 없으면 또 쳐야 되는 거군요 아 그럼요 DI만 있으면 리앰프 응. 하면 되니까 사실 이제 톤 같은 경우는 DI만 있으면 네.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그쵸, 다시 좋다. 재가공을 하든지 네.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날 새벽에 떠올랐던 그 연주는 <웃음> 복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네. DI 트랙은 꼭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BURN m o k DI가 있으면 처음에 만약에 내가 음. 마샬 앰프로 음. 톤으로 음. 연주를 했다 음. 네, 뭔가, 메가리가 없어. 네네. 그러면, DI 트랙을 다시 쏴서, 음. 메사를 또한번 받아보는 거죠. 아. 그래서, 얘 톤을 블렌딩해서 섞어서 쓰고, 이런 작업들도 할수 있습니다. 마샬은 희마리가 없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마샬은 네. 네. <웃음> 건드리지 마. 어, 마샬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네. <웃음> 다이렉트 박스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몇 만원짜리부터 심지어 100만원짜리도 있고요. 어, 맞아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100만원짜리 내가 써봤는데 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라나 레드? 어. <웃음> 아, 난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 크고 불잖아 음. <웃음> 뭐 베이스 치시는 분들한테는 음. 조금 좋긴 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한테 음. 뭐 그렇게 음. 저가형에 비해서 음. 드라마틱하다 음. 라는 느낌은 좀 없었고 음. 대부분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선? 네, 고그 정도 선이 어, 괜아요 그 정도 선의 DI 박스 네. 선택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너무 저가로 내려가면 음. 사실 톤은 상실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약간 멍청한 소리들 음. 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녹음실에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레디얼의 네. J48 네. 뭐요 정도만 돼도 네, 무난하죠 어, 무난한 DI 네. 그 다음에 뭐 텔레폰 캔에서 나온 음. DI도 있고 리브도 있잖아요 어 저는 최근에 루퍼트 리브 DI 써보고 굉장히 음. 놀랐어요 어. 저도 그거로 갈아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사요 형 음. 사요 형 음. 우리가 집에서 이제 홈 레코딩으로 기타 녹음을 네. 하거나 할때 이게 네. 뭐좀 지키면 좋을 점들 음. 주의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되게 사소한 건데 네네. 되게 치명적인 것들 뭐가 있죠? 줄을 가세요 새것을 <웃음> <웃음> 베이스 줄은 일주일 전에 기타 줄은 3일 전에 맞습니다. 갈아서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음. 좀 쳐주고 음. 가지고 오라고. 왜냐면 녹음실에서 갈면 쇳소리 장렬하잖아요아 그리고 튜닝 계속 풀어지고 네. 아 그러니까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조이고 늘리고 조이고 튜닝 맞추고 늘려도 튜닝이 안 틀어질 때까지 가야 비로소 녹음을 할수 있는 컨디션이 음. 되는 거죠. 맞아요. 튜닝이 네. 계속 틀어지면 연주도 네. 계속 다시 해야 되고 네. 아, 데, 계속 이제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그렇지. 튜닝이요. 다시요 튜닝이요. 그다음에 줄만큼 중요한 게 사실 또 피크긴 한데 피크는 음. 다양한 재질과 네네. 다양한 두께로 많으면 그렇죠. 많을수록 좋습니다. 맞습니다. 생긴 모양새도 다양하게. 아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게 네. 피크 음. 새거 쓰세요. <웃음> 그거 아깝다고 네. 그러지 마요. 피크 이렇게 조금 네. 치던 것들 하면 이렇게 네. 끝에가 다 달아 있잖아요. 음, 마모가 돼 있으면. 네, 마모돼 네. 있으면 제소리가안 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크는 꼭새 걸로 준비를 하시고 어떤 피크 좋아하세요? 어, 저는 달러. 울텍스 내 극혐하는. <웃음> <웃음> 아난 그게 싫더라고. 왜? 울텍스가 싫어요. 저는, 저는 클레이톤. 아 클레이톤? 아, 완전 사랑합니다. 이게 감이 틀려. 음. 감이 조금 다르긴 하지 아, 클레이톤이 더 비싸고. 버몬크 그리고 이거 또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비싸게 어, 나오나요? 아 이거 맨입으로 얘기해도 나? <웃음> 파워코드 연주하실 때 네네 보통 1, 2번 줄은 안 쓰실 거예요. 많게는 3번 줄을 안쓸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거 얇은 수건이나 음, 음. 어, 어, 요런거 예, 예, 예, 기타닦는 요런 융 예, 예, 융같은 걸로 음. 줄에다가 넣어서 네. 딱 밑에 해주시면 음. 아주 깔끔하게 맥 위쪽에도 아 맞아요 음. 이거 사실 요거 없을 때 저는 음. 휴지 있잖아요 <웃음> 급할 땐 휴지도 괜찮아 아이 그 너무 없어 보이잖아 없으니까 하는 거지 <웃음> 있었으면 이걸 썼지 그래서 네. 뭐제 인스타나 음. 이럴 때 작업 이렇게 사진들 보면 네. 뮤지션들이 기타 하나에 네. 이런게 한 3,4개가 도배가 돼있고 <웃음> 어. 어차피 녹음만 잘되면 되니까 어,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네. 아 내가 인스타로 보여줬구나 어. <웃음> 뮤트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제품들이 있어요 네, 제품들 네. 따로 나오니까 네. 그런것들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어, 이런 여러가지 그 기타 녹음 할때쓸수 있는 그 세션 분들이 쓰는 음. 꿀팁들이 좀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조필성의 어썸티비를 보시면 <웃음> <웃음> Burn Oak. 아또 이제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게 톤에 예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예민해요 <웃음> 유난히 그렇게 환자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어, 레코딩 할때 이렇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반응이 좋으면 네. 저희가 또 다음에 피살기들을 여러 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Burn 오늘 지옥에서 막 도착하신 밴드 미디안의 아사기씨입니다. 예, 네, 광말을 잘 못해요 이분이. 어, 지옥말로 <웃음> 지옥 인터뷰를 해주실 겁니다. 밑에 장학 나갈 거니까요. 괜찮아요. 커버은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제 멜로딕 데스메탈 음악을 하고 있는 미디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아삭이라고 합니다. 멜로딕 데스메탈이요? 네. 멜로디가 죽었나요? <웃음> <웃음> 무슨 뭐뭐 뭐 하는 음악이죠, 이게? <웃음> 야, 죽여. Burn, moke. 멜로딕 데스메탈 이러면 뭐 흔히들 아시는 네. 뭐 아치에놈이나 이제 다 몰라 <웃음> 흔히들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모는사람들게 아, 브랜모크 <목> 북유럽 쪽에서 유행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네. 탄생한 밴드들이 많죠 네. 많이 이렇게 네. 유행하는 이케아 좋아하시네 거본 적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케아를 왜 가본 적이 없어 어? 가구도 안 사고 사러 아, <웃음> 그냥 지옥점이 없는 거. 관광점, 확장점 이런 거. 지옥점이었구나 아. 버노크. 미디안의 어떤 곡이죠? 그게? 저희 이제 미디안 2집 네, 타이틀 곡인 피어 다크니스라는 곡이고요. 네. 저희 2집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 7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발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했죠 제가. <웃음> 아 이케아 좋아합니다. <웃음>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예, 스트랜드버그라는 브랜드에서 한국 아티스트로 지금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이 이 기타가 가격이 싼가요? 헤드도 없고 바디도 반좀 잘려 있는 것 같고. 원래 이 손이 많이 가면 인건비가 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다고요? 안 <웃음> 싸다고요? <웃음> 네, 이게 그것만 얘기해줘요. 아,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랑 놓고 보면은. 오히려 되게 저렴한 아니 거. 싸냐고 안 싸냐고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할 거예요 형 <웃음> 싼데 비싸다고 아 <웃음> 혹시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뭐가 있나요? 제가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올리브영에서삽니다아 올리브영 거 <웃음>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잖아요 브랜드들 그래서 편해서 <웃음> 아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 화장할 때 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화장하기 전날은 잘 자야돼요 <웃음> 아 되게 현실적이다 어? 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을 위해서 혹시 비장크림인가요? b u ㅋ ㅋ o ㅋ k 이제 자라나는 메탈키드들한테 네, 위대한 앨범 사세요 <웃음> 미디안 앨범이 뭐죠? <웃음> 이 스튜디오 세에서 작업한. 네, 미디안 그렇죠? 그렇죠. 미디안 이 집. 두장 사세요. 세장 사세요. <웃음> 티셔츠도 팔아요. 내가 때그 미디안 앨잘 팔리면 다 스튜디오가. <웃음> <웃음> <웃음> 돈 많이 벌었으면 좋 사야 돼요. <웃음> 내가 부셔버릴 거야. <웃음> 내가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Burn m o e